아, 어디 유튜브 좀 볼까 오 좋아 기세가 좋은데 그럼 여기서 한번 살짝 다른 게임 편집한 거 올려도 좋을 것 같은데 좋아 이제 업로드 끝 이전께 조회수 2000 찍었으니까 적어도 이번 건500 이상은 찍겠지 자 어디 조회수가 얼마나 올랐는지 볼까. 어! 아니야 아니야 다시 하나만 더 편집해 보자. 업로드 그래도 이번엔 잘 오르겠지? 그래도 이번엔 어제 올린 것보다 낫겠. 어! 야이사람들아 마비노기는 그렇게 좋아하면서 다른 게임은 그렇게 별로냐?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아 안돼! 어?